객실에 등유 산소가 시가 있다. You are on your right. 우 <목소리도> 열차 신도림행 결차입니다 트리보 닷컴. 우리 열차 신도림행 신도림행 결차입니다 신도림역까지만. 그래서 오늘의 경상국면으로 가실 분들은 이번 역인 대립역에 내리셔서 송열차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도림역 에서다락타시면 계단을 이용하는 편함이 있습니다. 신도림역에서 다락타시면 계단을 이용하는 편함이 있습니다. 현재 는 송열차 신대왕역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열차 신대왕역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Let's yeah. go. 다음 아와 e x 다음 분으로 가신 분들은 건너땅 강장, 건너땅 강장으로 가셔서 건너차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내리때내 신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주위해 주시는 분이 있으며 깨워서 함께 내려주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서울동 공사를 이어니다